<웃음> 저희가 하려는게뭐죠는분친초챌린지구는이 네. 네. 친구는 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닭을 네. 입에 머금고 7, 7초 동안 참을 수 있나 보나? 근데 이게 닭을 머금고 있다가 대기실에서 진짜 뿜을 수도 있어서 네. 아, 그냥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바로? 아, 아니야! 그 아, 바로 딱 이제 바로 하는 거지? 응리 해! 치워!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응んうんうんうん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약하다. 생각보다 약하다. 네, 저희 다음에 다시 엄청 센게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성공을 할수 있는 거라서. 어때? 매워? 와야이 이거 해봐 이거 엄청 잘워지안해보는 하나 둘셋 성공! 아니야 나 이거 때문에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